오마에 와. 뭐 신대 いる. 안 죽나? 죽니? <웃음> 궁금한 <웃음> 죽어야지. 좋아요, 그 정도 해야지. 이런 거 같으면 또... 아니, 얘네 초반에 터트리면 못 버티는 조합이잖아요. 케 <웃음> <인>, 김호링 <웃음> 정수 이만큼에다가 풀두 개면 달달하죠. <웃음> 초반이라서 케인 정수가 벌써 많이 안 쌓일 거야. 데미지 비례라서 저도 정수 어느 정도 어, 팔부 시작 안 했네. 레드 시작인가? 어, 팔부 시작을 안 하네. Hello, welcome. I'm busy. I'm busy. I'm busy. I'm b u 아 근데 좀 아픈데 이번 큐못 맞추면은 나인 손에 감수해야겠는데 안 죽나? 죽죠. <웃음> 얘가 심지어 뼈방패도 안 들고 왔어 미쳤지 10대 싸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저거 그치? 그쵸? 그렇겠죠? 설마 이거 터뜨렸냐? 와안 아, 터뜨렸네 킬각인데 이거 마인드 좋네 미연이좀 많긴 한데 미연좀 정리하고 들어가죠 이 상태로 들어가면 피관리가 너무 빡세서 없어 잡았다. 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 k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아 스파밍, 전형적인 케일의 말로 또면 죽어야지. 피해 주고 이거 맞지 마세요, 이거. 런 다음 W 쿨 보고 들어갈까? 민현 데미지 좀 아프니까. 아, 내가 망했다. 아, 물론 당신이. <웃음> 라인 또 유지되죠, 이거? 되나? 안 되나? 되나? 되나? 안 되나? 되나? 됐다. 조금만 먹고. 신발을 사올 까 그랬나? 게시쿠로 오면 바로 다이트 거 죽어요 얘 미니언 먹으러 올 때까지 완벽하게 아무것도 못할 때 들어갑시다 아 아쉬워라 응, 응. 급발진 오 아파 템 원래 이래요? 원래 이런 챔프예요. 어어어, 그러면 안 되지. 그럼 쇼를 봐야겠는데, 쇼를 맞으면 안 되는 나이스 걸었다 아, 죽었죠? 어어? 그럼 이거 다 먹으면 또 다이브 가기라서 집에 가겠죠? 안 가시면 뭐죽으셔야지안 가시면 응 <웃음> 손해데부승 음, 딜이 아니고요 <웃음> 아 근데 제압길인데 이거? 잡아라 <웃음> 나이트 다들 맞기 전까지는 딜이 왜이런지 모를거야 그러고 템을 눌러보겠지 그러고 내 템을 확인하는 순간 와이 사람 뭐야 <웃음> 그땐 이미 늦은거죠 아싸 와드 하나 개요 노아드 근데 케일 궁이 있긴 해. 프레이징 할 이유가 없죠 계속 밀고 죽이면 돼서 아 아픈데? 잠깐만 좀 아프네 공 없죠? <웃음> 공은 없는데, 대시가 안 맞았네. 궁금한, 죽어야지. <웃음> 이기는지 지는지 궁금했나봐, 내가 볼 때. 우리도 막 초반에 달리는 조합은 아니거든. 자크가 있어서... 어... 뒤에 망창 아닌가고... 까 보네... 아... 아니, 얘는 도벽 듣고 미녀를 안 먹어... 아... 링크! 뭐 있나 보다 아닌가 괜찮를 놓은 것같야말 좀 일단 일부러 벌리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탈주에도 합법 아니냐 이 정도면? <웃음> 보 내가 간다. 나도 간다. 어, 나도 왔다. 어, 못하죠. 내가 간다. 진짜, 이번 판 케일은 정치를 피해갈 수가 없겠다. 진짜로.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, 진짜. GG. 쉽죠?